Ka Ka a e d i g o n t a pe a t i u u r e a Force Cyclone X Yeah